안녕하세요. 하쿠나 마트타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의 신작 추천 영화 이건 꼭 봐야돼! 하이웨이맨 리뷰입니다. 2019년 3월 29일 넷플릭스에서 개봉되었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미국 시민이라면 아마도 보니와 클라이드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추억에 빠져들만한 영화고 한국인에게는 미국도 이런 시대가 있었어? 라며 빠져들기 좋은 영화입니다. 포드의 1930년대 자동차 와이퍼는 창문 위쪽으로 달려있고, 창문은 지금과는 반대로 열립니다. 라디오는 개발 초창기의 모습으로 달려있고, 클락션 소리도 클래식합니다. 옛날 옛적에 발간된 잡지, 그리고 남자들은 모두 중절모를 쓰고 있고요. 과거에 사용되었던 총기류, 아편이 첨가된 가그린,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죠. 주연은 케빈 코스터너, 우디 헤럴슨입니다 2005년 존 푸스코 작가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었을 때는 로트 레드포드와 폴 뉴먼이 주연으로 계획되었다고 었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폴 뉴먼이 세상을 떠나면서 리암리슨이 캐스팅되었지만 리암리슨은 하차하고 케빈 코스터너가 영화에 참여하면서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은행 강도였던 보니와 클라이드라는 2인조 강도를 추격하는 퇴직한 레인저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레인저라는 게 생소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검사, 마법사 레인저 이런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인디언과 미군이 싸웠던 정예부대원을 레인저라고 불렀고요. 이후 전쟁 때마다 육군에서 최고의 정예부대에게만 레인저라는 타이틀을 주는 게 육군의 명예로운 전통이라고 합니다. 에이트공대라는 영화에서 보시면 레인저라는 단어가 함부로 쓰이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타로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메이저리그 야구팀에서 박찬호씨와 추신수 선수가 계약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와 클라이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미국에서 은행 강도와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다닌 범죄자들입니다. 경찰을 포함하여 12명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경제공황으로 사회 전체가 암울했는데 언론에 의해서 희망없는 세상에 맞서는 영웅처럼 포장되었고 대다수 시민들은 경제공황으로 빚을 갚지 못해서 은행의 모든 재산을 압류당했는데 그런 은행을 대상으로 강도를 저지르니까 대리만족을 느꼈을 거라는 게 지배적인 추측입니다. 그렇게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이들을 주제로 한 영화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었습니다. 2년 동안 잡히지도 않는데 았 은신처를 제공한 사람들이 23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장례식장에는 2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해요. 영화에서는 시민들이 보니와 클라이드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아서 수사하는데 애를 먹고 여성들은 본니의 패션을 따라 입으니 주인공들은 범인을 찾는데 고생을 합니다. 자 영화로 다시 돌아가서 1930년대 레인저들은 내비게이션도 없고 DNA 수사기법도 없고 휴대폰도 인터넷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지도 그리고 레인저의 육감 오랫동안 수사해본 경험과 노하우뿐이었죠. 경찰관 두 명이 죽은 시체를 보고 FBI는 떨어진 병에서 지문만 채취하고 있고 살해 현장에 대해서 헛다리를 짓고 있는데 반해 레인저들은 도주 중인 차의 운전은 누가 했고 여자는 다리를 절고 있으며 총은 누가 쐈는지 총을 쏠때 어떻게 쐈는지 범죄 현장에 대해서 발자국과 탄피를 보면서 알아냅니다. 오 진짜 대단해요. 보시면은 차츰차츰 수사망을 좁히고 연쇄 살인범들을 잡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를 모두 잃고 망연자신하지만 또다시 육감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결국은 범인을 잡았을까요? 이상은 영화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화 중간중간에서 나오는 음악들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토마스 뉴먼이 감독을 맡았는데 니모를 찾아서 007 스펙터, 스카이폴, 그린마일, 쇼생크 탈출 최근 패신저스까지 다양한 영화에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아카데미 감독상으로 7번이나 노미네이트 됐었는데요 매번 받지는 못했다고 해요 콩진호님이 자꾸 떠오르는군요 하이웨이맨에서도 자연스럽게 올드 아메리카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경쾌하고 빠른 리듬의 바이올린과 기타 연주가 자연스럽게 영화의 시대로 몰입하도록 도와줍니다. 영화를 보다보면 흥미로운게 많은데, 올드 아메리카는 중요 시가지를 제외하고 도로는 모두 비포장으로 되어있고요 아이들은 장난감이 없어서 진흙을 가지고 놉니다. 집집마다 닭장이 있고요 물은 지하수를 펌프로 올려서 사용하고, 집을 잃은 사람들은 천막같은 곳에서 드럼통을 불을 지피고 있어요. 거기다 경제공황으로 집을 잃고 분노와 시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흡사 무법지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은퇴한 특정사 출신의 군인들이 연쇄살인범을 추격하는 영화를 소재로 한 실화 영화 하이웨이맨 리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